개별왕과 소별왕 이야기 2편입니다.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 줄거리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와 다리 두 개고 귀신과 사람 동물과 식물이 모두 같은 말을 쓰는 우당탕탕 옛 한국에 살고 있는 수명장자는 정말 나쁘고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신 천지왕을 향해 너나못 잡지 라고 어그로를 끌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화가 난 천지왕은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그를 벌하려 했지만 수명장자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바람에 천지왕은 그를 벌하는 걸 포기합니다. 천지왕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백주할망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백주할망의 딸 총명 아가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천지왕은 하늘의 존재이기에 인간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고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이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박씨에서 나온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만 남기고 하늘로 홀랑 떠나버립니다. 그후 총명 아가씨는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고 이들은 1 5섯에 서당에서 삼천 선비에게 패드립을 듣고는 아버지의 존재를 궁금해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아버지를 만난 형제는 아버지에게 무쇠 활과 화살을 받았고 이걸로 인간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을 쏴서 하나씩만 남겨두었습니다. 한편 이들은 각각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는 왕이 되기로 하는데 이승의 왕이 되고 싶었던 소별왕은 꽃피우기 내기에서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이승의 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이승은 이때부터 속임수와 온갖 나쁜 일이 흔히 일어나는 곳이 되었고 정직하고 착한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은 순수하고 맑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명장자는 가루가 되어 날벌레가 되었답니다. 요약 끝! 이번 이야기엔 인간이 아닌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죠 먼저 오늘 이야기 제목에 들어가는 천지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천지왕은 이번 신화의 옥황상제 격인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만 다른 신화에서는 천지왕하고 옥황상제 이두 명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냥 오늘 이야기에서는 천지왕이 옥황상제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신 중의 신이라면 전지전능해서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 치고는 일개 인간이 수명장자 하나 벌하지 못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제가 좀 실드를 치자면 이게 천재왕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소를 지붕 위로 띄어버릴 수도 있었으면 수명장자를 공중으로 띄웠다가 떨어뜨려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아마도 천지왕은 인간들의 삶에 최대한 덜 관여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수명장자가 나쁜 사람인 것도 맞고 천지왕에게 감히 대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건 그렇고 그냥 적당히 겁을 줘서 수명장자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정도로만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고 거미로 만드는 어느 나라 신들과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건 천지왕보다 이승의 신이 된 소별왕입니다. 이승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능지처참으로 수명장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마도 소별왕은 아버지 천지왕과는 달리 나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도 그렇게까지 막 도덕적이고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이승의 왕이 되고 싶어서 내기 종목을 바꾸질 않나 거기서도 질것 같으니까 꽃을 바꿔치기 하질 않나 소별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얻어도 괜찮다는 외로남 표식 논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 소별왕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자리를 차지하는 반인반신이 인간을 다스리니 당연히 다스림을 받는 인간들도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요. 반면 대별왕은 쌍둥이 형제임에도 소별왕과는 여러모로 정반대인 캐릭터입니다. 일단 형이라 그런가 소별왕보다 머리도 좋고요. 풍성한 번성꽃을 피워낼 정도로 능력도 좋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속임수를 쓴걸 알면서도 이승의 왕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인성도 완벽하대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저승은 완벽하고 또 순수합니다. 만약 원래대로 대별왕이 이승의 왕이 되었더라면 인간 세상도 순수한 세상이 되었겠죠. 어쨌든 이두 형제는 반인반신이라서 평범한 인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근짜리 활과 화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맞고 그걸 써서 해와 달을 부술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요. 이들의 어머니인 박이왕과 이 박이왕의 어머니인 백주알망 이야기도 해야겠죠. 백주알망은 일단 1만 명의 군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밥을 잘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이야기 속에서 부각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음 주에 할 얘기에 또 등장해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형제의 어머니인 박이왕, 즉 총명 아가씨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마치 달에 사는 선녀처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외모 말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름부터 총명 아가씨고 천지왕이 인간 세상을 맡길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 총명 아가씨는 우리나라 신화나 영웅담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여성 유형에 속합니다. 총명 아가씨의 경우처럼 한국 영웅들의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곤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주몽신화의 유화가 그 좋은 예죠 유화를 임신시킨 해모수가 그대로 승천해버려서 유화도 청명아가씨처럼 홀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짧게나마 등장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았죠 악독한 부자 수명장자 말이에요 다음 챕터에서 수명장자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명장자가 정확히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이야기를 안 해드렸죠 수명장자의 악행이 제가 이야기한 각 편에서는 상당히 적게 드러난 편이라서 그랬습니다 쌀빌리러 온백조할망에게 모래가 반이나 섞인 쌀을 준건 애교고요 한 각편에서는 수명장자가 아빠가 60살이 된 후부터 갑자기 밥 대신 죽만 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미 평범한 사람의 두배 몫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밥을 주기가 아까워 죽을 주기로 했던 거죠 이게 무슨 신박한 폐륜인가 싶은데 수명장자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밥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 그러면 아버지 3년 상에 올라갈 밥을 미리 드리겠다 대신 죽어서 제삿밥 먹고 이승에 내려오지 말아라 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장자의 아버지는 정말 죽고 나서 남들 다 제삿밥 먹으러 내려가는 명절에 혼자 저승에 남아있었대요 확실히 이 정도면 천지왕이 화날 만하죠 근데 수명장자가 가루가 될 만큼 못된 짓을 한건 알겠는데 말이죠 이야기 전체를 둘러보면 빼도 이상할 것 없는 부분이 수명장자가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수명장자 부분을 다 빼고 천지왕이 이승과 저승을 관장하는 왕을 얻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와 총명 아가씨와 연을 맺었다 라고 해도 부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아니 조금 쓸데없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 싶을 수도 있지만 구전되는 이야기에서 진행에 필요 없는 내용이 남아있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민담이든 몸풀이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지고 간략해지고 단순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재밌게 본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해줄 때 23분 42초 구간에서 주인공의 옆에 놓여있던 책의 이름까지 이야기해주나요? 아니죠 애초에 기억도 잘안 나는데다가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니 기억이 나더라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영화의 모든 디테일과 장치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준 이야기 중에서 또 필요 없거나 기억이안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는 더 간략해지겠죠 이처럼 이야기들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쉽게 사라지고 생략됩니다 그럼 대체 왜 수명장자 이야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그건 말이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설은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명장자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화는 수명장자를 믿는 이들과 천지왕을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수명장자는 사실 재물이 많은 인간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믿어왔던 곡식과 풍요의 신이었고 천지왕은 육지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이었다. 그래서 기존 신인 수명장자를 믿는 이들과 천지왕을 믿게 된 이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생겼고 이두 세력의 갈등이 이야기 속에서는 수명장자와 천지왕의 갈등으로 풀이된 거다. 그래서 수명장자가 천지왕과의 갈등에서 잠깐 이겼다가 결국 아들인 소별왕에게 당한 건 처음에는 수명장자 세력이 더 강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장자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라고 주장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임에도 인간들의 삶에 최대한 덜 개입하려는 천지왕 그런 아빠를 뒀음에도 인간에게 잔인한 벌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는 소별왕 혹시 소별왕이 아버지의 지위, 즉 하늘을 관장하는 신중의 신이라는 지위까지 얻고 싶어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이승의 왕자리를 얻자마자 잔인하게 수명장자를 죽인 소별왕은 결과만 올바르다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인간들의 삶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천지왕의 방식에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많은데 왜 아빠는 그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까?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소별왕은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 진정한 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에 천지왕을 죽이려는 계량을 짭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루는 성격이니 엄청 비열하고 잔인하고 또 그릇된 방법으로요. 소별왕이 딱히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천지왕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천지왕은 신들의 싸움에 인간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인간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만 쓸것 같거든요. 계략을 미리 알게 된 대별왕이 동생을 맡고 나중에는 이승과 저승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소별왕의 입장에서 대별왕과 천지왕에게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백주알방은 또 다른 제주도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는 이 백주알방이 등장하는 신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리언이었습니다.